시험. 전투에서 팀을 보호해라. 서로가 필요할테니까. 2명만 남았다.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1분 남았다, 친구. 이번 라운드는 상대팀이 이겼다. 다음 라운드에서 서륙해라. 상대팀이 앞서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승리에 굶질었는지 보여줘라. 이가 마지막이다 다들 너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어라 너희 팀이 졌다 하지만 다시 이어설 수 있다 상대팀이 앞서고 있다 오래서라도 분발해야 하지 않겠어 상대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군 잘했다. 이제 다시 싸울 수 있어. 지금은 뒤처지고 있지만 아직 승리를 털어낼 수 있다. 남았다, 친구! 이제 다시 싸울 수 있어! 라운드 승리! 너희 팀은 강하군! 잠깐 쉬어라! 무승부라고? 아니, 아니! 그건 안될 말이지! 승부를 내라! 너라면 할수 있다! 이한 명만 남았다.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너희 팀이 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은 너희가 뒤처지고 있지만 계속 그럴 이유는 없다. 저기 한 명만 남았다. 라운드 끝. 상대 고스트에게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 걸. 무승부라고? 아니 아니, 그건 안될 말이지. 승부를 내라. 그러면 할수 있다. 전어 적을 잘 밟아줬군. 이렇게만 계속해라. 매치 포인트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친구.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남았기 경기에서 이겼다! 이제 같이 사투할 일만 남았다! 너는 우리 도시를 지키는 벽이다, 타이탄. 그토록 고귀한 임무를 매우 잘 수행하고 있구나.